얼마에 사시겠습니까 6만원오 육만 5천원7만원또 선물해요 선물 한번자 오늘은 실전 경제 수업을 위해 투표를 주제로 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어0만원오아아 아. 그러면 7 번. 4번은거습니다 어? 의류 정리 정도. 제가 만 원을 드리면 돼요? 아, 좀 비싼데? 깎아주시면 안 돼요? 아, 딱 잔돈을 보니까 9,000원. 8,000원. 어, 8,000원, 오케이. 이렇게 거래를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꼭 다시 갚아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음와 근데 우리 애들한테 팔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마스크 응 음. 가그린 기술템 숙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 저는 어렵게 구 이건 뭔가요? 이거 그래서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런 것들은? 500원 어, 박스의 생활은 얼마 얼마 써야 돼요? 이건 과감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 저에게큰 기댄 카드가 될 거예요. 오케이. 니키 씨부터 한번 홈쇼핑 가죠. 자 어디 한번 잘 소개해 보세요. 시니 사장. 이 멤버들이 네. 거의 맨날 쓰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인형 아니 이거 들어왔어요 <웃음> 그대들이 그대들이 그대들이 그대들이 <웃음> 그대들이 <그래야>, 진영이 <웃음> 계속 예전부터 계속 갖고 싶다는 물건입니다 어? 헤어스프레이더 선풍기 오 맞다 아, 선풍기야. 아, 선풍기야. 선풍기야. 선풍기 선풍기네 <웃음> 아, 아, 뭔가 제이크랑 흰승이 형한테 좀잘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무슨 거라고? 그좀 이게 국가예요, 네 좀, 이게 좀 퀄리티가, <웃음> 퀄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웃음> 라면 끓여주는 기계 이런 거 오, 아니에요? 그 라면 끓이 뽀그린, 뽀글이 기계 그리고 이제 또 음. 하나는 이제 뭐... 아, 이건 됐고 <웃음> 아니, 그건 별로 안 좋은 건가 <웃음> 보다 <웃음> 마이, 마이너스되는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웃음> 이거... 이거또 약간 주방에 좀 관련됐고 질문이요 <웃음> 골든 브램지이가쓴적 있나요? 골든 브램지이가쓴적 있나요? 골든 램지가 <웃음> <웃음> 여러분, 원래 경매자가 근데 이거 시작금에 말있거든요 저는 5만 원 시작할게요. 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말하면 안 돼요. 만 원을 시작하는 것 같다. <웃음> 원래 만 원이야. 아좀 답답한데 진짜 너안 사는 후예요. 진짜 너안 사는 후예요. 너안 사는 후예요. 반전돼 <웃음> 설레네. 어쩔지 모르 사야 된데 그거? 일상생활에서 <웃음> 쓸수 있는 건데 둘한테 오, 특히나 필요한 제이 형, 선우 형 보면은 우아 할 거예요, 진짜로 이거 근데 진짜 장담업니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저만원만 원? 만 원? <웃음> 아, 이거 좀 고민... 2만 원 근데 아. 진짜 형이 진짜 좋아할 만한 거 그러니까, 형이 평소에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원스께가세어 5만 원 와! <웃음> 진짜로? <웃음> 진짜로? <웃음> 뭐 저는 부자니까 뭐 진짜로? 부자니까. 자 아, 5만 원을 왜 하는 거야? 아, <웃음> 아니 진짜 이해가 돼. 아니 온다. 근데 이거 돈아껴서 뭐해? 어차피 2, 이. 그런데 이. 저요 5만 500원. 오. 네. 7만 원. 7만 원. 7만 원. 야. 야왜 부자니까? 나는 부자니까. 근처에서 항상 무언가 그 뭐야 도움을 줘. 이게 없으면 <웃음> 없으면 도움을 줘. 야. 거뭐 <웃음> 수수께끼야 이거? 초콜릿 거나요 초콜릿 꺼나요? 초콜릿이요? 제가 왜 골라야 되죠? 저희 이거 살려고 게임 을 게임 온 건데 왜 <웃음> 이런 거지? 난 이것만 <웃음> 있으면 나집 가서 이거 먹고 만족할 거야 진짜 까먹고 그, 여러분들이 아 아실만, 아실만한 <웃음> 아니 근데 저거 심들 <웃음> 진짜 있어.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아니 제 상품에 관심을 <웃음> 주세요 솔직히 여기 일곱 명 상품 다 합쳐도 저거보다 좋은 거봐 <웃음> 저희, 저희 현실적으로 저기.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귀여운 이모티콘 있고요 하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띄워놓는 것도 있고요. <웃음> 뭐, <웃음> 그런... 뭐예요? 왜? 그런 이모티콘도 있어요. <웃음> 아무도 안살것 같은데. 저거 솔직히 서 놓고 거 <웃음> 사고 싶어가지고. <웃음> 나는 제거사기 잘했다. 그래. 여러분, 장고로 <웃음> 저 할게요. 어, 네, 하시세요. 평생 쓸수 있고 이게 있으면 진짜 심심하지가 않아요. 약간 장난감인가요? 네, 그런 비슷한 건데 저희 요즘 바빠가지고 스물 한 살인데 뭐구나 네. 스물 한 <웃음> 살인데 그러면 상상으로 누가 넣는 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어디서나 쓸수 있고 진짜 그냥 여기서도 쓸수 있어요 막 그런 거예요, 막그 퍼즐 이런 거? 아니, 맞다면 살짝 이렇게 해 주세요 아니, 맞다면 살짝 이렇게 해 주세요 맞다면 다시 끊은 흔들어 주세 맞다면 다시 끊은 맞다면 다시 끊은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저만원 살게요 만 원? 만백 원이요 하나 만백 원이나 했어요 만 이백 원 300원 유치하다 진짜 유치하다 저희 <웃음> <우리> 아주 그냥... 뇌그현 <웃음> 돈이 없어요, 뇌그현 돈이 없어요 14,000원 400원 난 이미 <웃음> 불렀어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왜 헷갈려, 이거 돈대 되다, 이거 그러면 조금 더 덜해서 어 14,110원 제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막 5,000원 1 5 0 0 0원 쓰고 말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 마지막 3만원. 와만원 3만원. 3만원. 3원3원 3만원. 3만만원 3만원. 3만만원만원만원 3만원. 3만0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원 3만원. 멈춰. 원 3만원. 3만원. 만원 3만원. 3만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만원 3만원. 원3만0만원3원만원3 0 0원 아, 없어. 없어. 그런 거 없어 본인이 줘. 받아주면 있어? 어. 없어? <웃음> 있어 <웃음> 선우 형이어서 가능하거아 선우 형이 <웃음> <선우 야>. 아니야어또 <웃음> 무지겠어 아니, 저는 8만 원 오. 진짜요? 야 이거 뭐첫데 <웃음> 이거 나중에 사주면 되냐오형형 어? <웃음> 당황했다 당황하네요. 이렇게 나올 줄몰랐어지형 그거 박스에 다가오면 해준대요 아그 정도까지가 가고 싶지나. 예. 오케이. 아그 정도까지가 가고 싶지나. 오케이. 야 그거 왜 팔만까지? <웃음> <웃음> <웃음> 아 도라지로.